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는 과목으로 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5주차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죠 제 1주차 우리 과목을 소개하는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과목으로 만나게 된 저는 자 김형근입니다. 오른쪽에 제 사진, 왼쪽에는 제 캐리커처. 자 그리고 제 이름과 제 연락처와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아, 화면에 나와 있죠. 자제 연락처와 제 이메일 어드레스 좀잘좀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어, 주시도 됩니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연락해 주시면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 편안하게 어, 그 배려를 해줄 거니까 어, 이메일 어드레스와 연락처 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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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유전자 편집, 가상현실, 자율주행자동차, 5G 다양한 기술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ICT 기술들을 융합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는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자, 대표적인 예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좀 많이 보셨나요? 자, 왼쪽에는요. 브래드 러터라고 하는 금액 기준으로 어, 최대 우승자입니다. 오른쪽은 켄 예, 제닝스라고 해서 어, 가장 긴 챔피언십을 기록한 보유자 74번 연속 승리한 퀴즈왕입니다. 가운데는 뭘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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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특허가 9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계에 관련된 특허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신차 개발비용의 90%가 소프트웨어래요. 자, 메르세데스 벤치에서는 주행 안전 시스템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뭡니까?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잖아요. 자, 왼쪽 사진은 자, 항공기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잉 747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예, 8만 줄 이상이라는 거죠. 비행기도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격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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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하단 그림은 뭡니까 자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중간에 허브에서 모든 디바이스를 사물로 연결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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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주차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아 7주차까지의 내용을 어,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이 될지 대면이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자볼 예정입니다 자 9주차 스크래치 코딩 10주차 스크래치 코딩 그리고 14주차까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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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20%, 과제 10%, 시험 60%, 실험, 실습, 태도 10% 자 이렇게 100점으로 자, 점수 채점을 한다고 라 했는데 과제, 시험, 실습 모두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 출석 점수가 F이면, 즉 4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기가 끝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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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 안에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간의 어떤 소통 매체 안에 있는 그 미션대로 수행하게 되면 정상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실 겁니다. 자, 학점, 학점 부여 방식입니다. 자, 상대 평가로 부여가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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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체 카톡으로 자 이것을 한번 요청을 했었죠 자한 학기 동안 자 강의 자료 배포 해야 되고요 출석 체크 해야 되고요자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전 학기에도 자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과 소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톡 단체 카톡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출석과 과제와 퀴즈와 그 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03분반, 오전반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아, 10,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자,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자, 03분반의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 수업 코드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전반 학생들은 JKU235K라는 수업 참여 코드를 입력해서 구글 클래스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웃음> 자, 우리 오후에 수업 듣는 05 분반 학생들은 자, 오른쪽에 있는 수업 코드를 이용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url 주소를 제가 다 입력해 놨으니까 url 주소를 복사해서 어, 구글 웹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수업 코드까지 입력하시게 되면 문제없이 우리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자이 소통을 위한 채널로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친절하게도 적어 놨습니다 그쵸 자 구글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구글 계정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2번에 있는 항목처럼 구글 클래스 도메인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계정 생성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신 클릭한 다음에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설명했던 03 분반의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03 분반은 JKU235K, 05 분반은 QGVX6I4. 자,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각각 해당하는 분반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구글 클래스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꼭 가입하시고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 지켜주셔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 실명을 사용합니다. 자, 동명이인이 있으면 제가 누가 누군지, 어, 구분이 안 돼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실명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름만 가지고는 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 여러분들 얼굴이 등장한 실명으로, 아, 아 여러분들이 얼굴이 등장한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 부탁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실명에다가 학번 끝자리로 표기해 주시면 아, 이 사람이 A학생이구나 이 사람이 B학생이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다 들어오셔서 자 이런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밴드입니다 자 이것은 어 지난 학기 운영을 해도 어, 해보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요, 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시험 문제 배포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밴드를 운영해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자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에 우리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거니까. 어, 공지된 단체 카톡의 내용을 보시고 나면 꼭 어, 간단한 댓글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지도 어,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것입니다 하도. 자, 수업 준비물입니다 음, 당연히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시, 출제가 출될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때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체크하셔야죠. 노트하셔야 되잖아. 펜슬과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은 항상 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강의 영상은 자, 구글 클래스룸에 대부분 링크로 걸려있을 겁니다. 제 강의 영상은 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 자, 이 우리 교과목 말고도 다양하게 강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뒤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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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무서운거 없을겁니다. 모든것들이 다 해결이 될겁니다. 자 이번 학기 컴퓨팅 사고와 코딩원리 자 여러분들도 이번기회에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음, 여러분들의 각종 아,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학기 마무리 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